Oh, yeah. banana, banana, Yoay. Banana, banana, Yoay. banana, big banana, big banana, big banana, big, b i yeah. n b right, i a big, big, big, big, big, b g big, big, t i g big, big, big, big, big, b g i g i can. i <laughs> i i 어왜 <오> <오> 이래? 왜래왜 이래? 어, <오> 어, 아, 어, 어, 거냐 이거 어떡하 이거 어냐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하냐 어,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어, 이거 어떡하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저는 블루베리가 막 먹고 도시 락도 챙겼으니까 준비하고 태국 블루베리는 별로네 현지, 현지화 완료됐고요 가방에 식단이랑 여러 물 이런거 좀 했고 지금 날씨는 되게 서늘한데 12시부터 36도가 될 예정입니다 더워 죽습니다 사오니까 <놀람> 가기 전에 밥을 먹어야 됩니다. 되게 살찌우는 게 여러분들 진짜 시원 아는 사람들 이 있는데 사실 리나게 키우기에서 진짜 힘들어요. 사람들이 먹는 것들 찍나? 쳐다보고 아저씨들 위해서 웃으면서 찍고 있네요. 아, 가을이다. 가을이다. 당근 5래프파이 당근 그이아이 아. 게좀귀여운데 뭐가 귀엽죠? 여러위험났타이거 이제는 기다렸던 아이가. 가디 당근이 당근. 뭐 자, 재줄래요 어디가?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얘가 안롭히나 봐요. 안녕. <목소리> 네, 가. 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 얘가 녕 안녕. 안 봉이야 봉이야 봉이야 봉이야 이이거아이 지린다 야 위험한거 아야어그근 아이 꽝띵이 초어 가! 오방오오 삐삐삐. 저 진짜 짐승, 한테인증받은 사람이에요. 아유, 뭐그어 저, 전 치킨 중에 그 페리카나 치킨 밖에 안 먹거든요, 진짜 사실. 근데 진짜 페리콘이 이렇게까지 큰지 상상을 못했네. 쟤애다 먹는 거 알죠?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그 애들이 숨으시면 오는 것 티몬과 푸바 아시죠? 라이언킹 티몬과 푸바에서 티몬이 멧돼지만 하거든요? 근데 보면 지만 진데요 지. 이게 진짜 중요해 이 애니메이션을 보여주면 안돼 해주마, 해주마 해주마 해봐 이 품바, 품바랑 얘가 품바를 그렇게 갈궜던 애 아니에요 근데 야, 야생에서 만약에 얘가 만약에 멧돼지한테 갈궈봐 그냥, 그냥, 그냥 가. 네, 일찍이 가요, 일찍이. 와, 아! 이러는 거야. 와, 신기하네요, 여기. 어, 내가. 네, 아. 그지 마. 여기 재밌네요. 아저씨! 아저씨, 여기 안아서 하시죠? 한 아, 여기 한적하지요. 응. 아, 오랜만이에요. 여기 보세요이 영광의 상처라고 합니다. Oh, g o n I g u n o a t o s 잘돼 국물을 잘 되는 게 그냥 아프리카 초원을 그냥 진짜 떼운 것 같아요. 동물들이 되게 자연 스럽고 풍경이나 이런 게. <목소리> Hello Tiger, h e 어 Tiger. Hello 어디가? 이거 멋있다. <목소리> <목소리> 진짜 걸리면 죽는 거예요. <목소리> 오, 대장, 오, 진짜 크뭐백대1로 싸면 이긴다 이런 게 헛소리라니 볼수 있을까요? 가만 네, 다시. 숨겨진 일진이죠. 제네가충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가금가스레이팅 옛날에 그 습기 조절하는 거 있죠? 불법는나마 그런 것들 때문에 잘못 되고 있는 거예요. 아, 아, 아, 아, 다 돌았습니다. I just wanna be a mini me, all these neck n e just wanna be a e time I get a little reckless, Mr. Memo, go check the message, I... 하이 남자 인기남이 아, 어떻게 태국에서 인기를 끄는지 헌팅을 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거리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길을 건너야 되거든요. 건너야 되데 태국은 보없습니다아육교를 건너야 는데 지금 힘아좀땀 나서나 이너 지금 아, 덥지 너무 타, 여기 교가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막 저기 끝까지 있다니까. 어, 요 오, 여기 뭐, 풍경들. 육교가 되게 횡동보가 없어서 그런지 발달이 잘돼 있습니다. 아, 이제 왔네요. 여기 있어요. 나나 플라자. 아, 어, 놀아볼까? 준비됐나? 어, 아니, 안 돼. 여기, 여기는 안될것 같아요. 어, 여기는, 어, 안 돼. 찍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카우보이 뭐 지금 도시가 왔는데 여기 조용하네요. 네,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도한번보셔볼까보셔볼래 네. 아. 별로야. 아 우리 괜찮으면 놀겠는데 아, 너무 너무 조용하고 어, 인기동 수준도 안되네 어, 우리, 우리 별로예요 우리. 아, 우리 별로 갈게요 일단 아 운동도 하고 운동 너무, 너무, 너무 빡세가지고 너무 더워